니가 봐 열심히 해서 신나니까 춤추잖아 열심히 <웃음> 해서 <웃음> 유저라면 은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입니다 뀨뀨거리기, 상대방 킹받기 하기 잠깐만 그러면 너무 뭐, 쓰레기 아닌가? 개빡치게 어글로끌기 하고 그리고 안죽고 이거 아전 뀨레기잖아? 이거 인성파탄이었네? 이거 잠깐만 돌아오거라 내 최애 포켓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버그잉? 뭐니 뭐야 열심히 해서 못 골라? 아 열심히 해 벌릴 수가 없다 진짜 아니 뭐래도 열심 만한 게 없어 최 백성. 아, 백성 뭔가 최 아닙니다. 저 열판도 안 했을걸? 아니. 자기야, 실망이야. 제가 요싱리스를 못 끊는 이유 없으면 불안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요싱리스 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게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싱리스 좋은 이유 첫 번째. 상대방 적진 가서 대놓고 깽판 칠수 있기 때문이다. 자, 뭐 이거 목돈 말든. 어, 그래.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 이거 내꺼. 어, 이것도 내고 어, 도망간다. 나첫 번째 이유. 상대방 팀 빡기하기 아주 좋은 포켓몬이다. 하나, 둘, 오? 어? 어, 자세한 는 생각 못 했는데? <웃음> 두 번째 이유. 볼가 등 넣기로 체력 회복하면 상대방 킹받게 할수 있다. 행동 개시. 깨큐, 깨큐, 어, 잘 있어요. 맛있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꼴, 꼴, 꿀또할수 있다, 이씨. 됐어요, 됐어, 됐어. 아니, 나만, 이거 자식한는거못 도망가네, 이거. 뭐 이거. 요즘이스를 끊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이 기관총 때문이지. <웃음> 이기간총이 이기 때문에 요지길들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가정하기 쉽기 때문이지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지길들를 끊을 수 없는 이유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니지 궁극기로 스틸이 좋기 때문이지 아 진짜 요 c 리스가 이유를 나열해보니까 아니 뭐 못하는 게 없는데? 딜이면 딜, 재미면 재미 아니 뭐 못하는 게 없네 아 근데 왜 나만 노려요 자꾸! 그만 나만 노려! 내가 기간 좀 돌리기 보려고 이방송나 진짜 열받기는 해 이거 이 상황에서 계속 돌리잖아?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휴대폰 던질걸? 궁극기 썼어 나이스 뭐 뭐요? 나이스 궁뺐습니다 이거 저 죽어도 이득이에요 죽어도 이득이에요 진짜 궁극기 뺐으니까 이거 죽어도 이득이야 진짜 나이스 이러면은 둘다 죽어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위쪽이 깨지네 이러면 안되는데 자 됐고요 자 집중 하면서자 레코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리스트가 좋은 이유 그리고 끝을수 없는 이유 야자강두천이다자강두천야자강두천이다야요신이스는요신이스를 죽이지 못한다 야응 안죽어요 뭐해 야거봉이 녹아 이거봐 요신이스가 딜이 이거 몰래 끌려도 될것 같은데 어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어그로 끌면 우리 팀이 알아서 해줄 거거든 안녕히 계세요 지나갑니다 아이고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떡떡 계십니까 큐! 큐! 워와딜 들어가는 거봐자 죄송합니다 카메라맨 카라멜 카라멜이래 카라멜들은 너무 달콤하니까 주세요 나 저런 말안 했어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저 구경만 하겠습니다 어 맛있죠 자 하나 먹고 도망가는 요 요시니스 예, 아주 고수 플레이, 힘 받는 플레이. 요즘인 자체가 솔직히 좀 요즘 메타에안 맞는 건 팩트입니다, 진짜. 안 좋기는 해, 제가 봐도. 아, 도망갔다. 큐, 큐, 큐, 큐, 큐, 큐, 큐. 배사 먹어버리기. 도망가 버리기. 요렇게 요즘에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때문에 요즘에서 못 놔요, 진짜.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끝까지 버티는 게제 목표거든요. 어차피 요신 있으면 킹밖에 하는 게 다야. 아못 먹었다 저거. 아 먹어야 되는데 저거. 잘 먹겠습니다. 어, 못 먹었네요. 괜찮아요. 아 뮤는 몸이 약해요. 뮤는 잘못 걸면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아, 벌써 공극기가 있다고? 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아, 괜찮아 아뭐 아, 아, 아. 아, 벌써 궁극기가 있어 뭐야 <목소리> 여러분 진짜 상대방 킹받기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없어 이거 봐 적들 먹는 거다 빼서 먹잖아 개킹받쥬 개빡치쥬 여기 피딸면은 어? 피해복도 하고 대놓고 기록행전도 해주고 이거 볼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목소리> 어,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라고? 뭐, 뭐, 아! 어? <웃음> 얼마나 화가 나면 궁극기를 쓰겠어? 요시니스가 급발일질하게 만드는 포켓몬이야. 그래서 여러분 좋다고요. 아니 나제역할한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얼마나 승질이 나면 궁극기를 누르겠어? 자 지금 적들 요거 있을 때 요거 먹어버리기. 좋아. 뒤쪽 한번 잘라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시니스입니다. 아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살아버렸네? 어, 이럴 수가 이거 어떡하지? 호랑! <웃음> 어, 뭐야, 아, 진짜! 아, 멸망노이 뭔데! 자, 이때 저는 위로 올라가서 저거 하겠습니다. 기습놀이기. 어? 뭘 먹, 뭐, 뭘로, 뭘로? 나무따위가 지금 열심히 있었는데, 감히 지금 덤비는 겁니까? 에? 듀, 듀, 듀, 듀, 자, 따라오세요. 자, 골 넣겠습니다. 다섯 골 마이! 넣고, 자, 일로 빠지고, 자, 꺾고, 피하고, 왔다 갔다. 자, 피했죠? 자, 피했죠? 다 피했죠? 자, 재킹 받죠? 큐 q 큐 q 큐 q 큐큐큐큐 이거 봐 궁극기 그빨질하게 만드는 버튼이라니까 요 q q q 아니 사람들 이거 만나면 다 q q q 서 궁극기 누 q 다니까그 빨진 버튼이야 진짜. q q 이 q q q q q q q 아, 재밌다! <웃음> 내가 이래도 요싱이스를 그만 못두지! 아,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어, 왜 이렇게 재밌냐? 자, 우리 귀여 라프라스. 어, 등딱지를 보자. 자, 등짝을 보자! 어, 주금어 내꺼. 이거 싸울 때, 이렇게 몰래? 요싱리스는 이런 거각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억으로 저한테 끌렸죠? 이러면은, 결국, 아래쪽에, 우리, 마릴리가 넣잖아. 이러면, 톤해야 상대방. 이, 요시니스가, 마인드가, 여러분, 상대방을 빡치게 해야 되는 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이제 또 없지? 없으면 또 넣는 거야. 자, 이럼 들어가겠죠? 그죠? 자, 라프라스도 뚫어버리는, 요시니스, 기관청! 아이저포. 자, 더폴로로갈 건데, 이거 막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떻게 그만두냐, 이걸! <웃음> 나이스. 네가 <웃음> 봐, 열심히 해서 <여신에서> 신나니까 춤추잖아! <웃음> 진짜 너무 건강한 마인드네요. 열심히 해서 유저라면은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입니다. 큐큐거리기, 상대방 킹받기 하기. 아, 이래서 열심히 해서 그만 못는다니까 진짜. 아, 너무 재밌다니까? 잠깐만 그러면 요시리스 기본 마인드가 너무 쓰레기 아닌가? 상대방에 있는 거 스틸을 갖고 스택 싸거나 레벨업 하는 거 못하게 꺾고 상대방 기지 뒤쪽에 열매 다뺏서먹어서 회복 못하게 차단하고 적정 걸들어가고 딱쓰리 다 해서 카정하고 개빡치게 어그로 끌게 하고 그리고 안 죽고 마인드가 좀 삐뚤어졌는데? 이거 완전 뀨레기잖아 이거 인성바탄이었네? 이거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나만 재밌으면 돼, 어. 아, 몰루? 그래. 난끼레기기도 아니고 인성폭탄자도 아니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 이래서 또시기에서못 넣는 거야. 어, 모르겠다. <웃음>